자막을 사용하시면 더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은 글자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 모델명은 영어가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지만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주겠습니다. 정품 재고량과 불량 재고량은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2의 모델명은 테이블 1의 모델명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형식에서 짧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로 해주겠습니다. 판매 단가는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1과 2에 모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폼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폼 디자인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 주시고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 주시고 상단에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테이블을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리스트 1은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 주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한 다음 속성 시트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행 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모델명과 모델명을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시고 모델명을 더블클릭, 제품명을 더블클릭, 판매단가를 더블클릭, 정품 재고량 더블클릭, 불량 재고량을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필드명 정품 재고량의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품 재고량을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야구모자를 제외한 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에 보시면 제품명에 야구모자가 있습니다. 조건에서 부등호가 서로 마주보는 모양이 아니다니다 야구모자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야구모자에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나옵니다. 실행을 눌러주시면 제품명에 야구모자를 제외한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보기 야구모자를 제외한 제품 중 정품 재고량이 3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품 재고량의 조건에서 작거나 같다 3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눌러주시면 정품 재고량이 30 이하인 자료값만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포기를 해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예를 해주시고, 목록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마침을 클릭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레이블에 글자를 적어주시고, 사각형 회색 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에 사각형 회색 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겠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서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선을 선택해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드래그로 목록 상자, 선, 텍스트 상자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정렬해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 글자 크기는 16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크기 조절 점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옮겨 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목록 상자, 선, 텍스트 상자만 선택하겠습니다. 속성 시트의 형식에서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선은 테두리 두께를 6pt를 해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는 열 개수를 5로 해주시고, 열 이름은 얘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행원본 클릭,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는 따옴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표 사이에 커리 문이 와야 내용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너조인, 오더바이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하신 겁니다. 저장을 위해서 닫기를 클릭해 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내용에 문제가 없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상단의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을 해주시고 확인, 회색 음영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본문에서 서식을 누르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예를 해주신 다음에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음영이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허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 제목보다 목록 상자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드래그해 주시고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금 맞춰 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시고 닫기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모델명과 모델명을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 주시고 제품명을 넣어 주겠습니다 제품명을 더블클릭 모델명 정품 재고량을 넣어 주겠습니다 총 보유량은 처리 조건 2번에 있죠 클릭해 주시고 칸을 조금 넓혀서 총 보유량을 적어주시고 콜론 정품 재고량 더하기 불량 재고량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필드명에는 자동으로 대괄호가 생기죠. 불량률은 불량 분량 재고량 나누기 총 보유량이라고 했습니다. 불량률을 적어주시고 콜론불량 재고량을 적어주시고 나누기 총 보유량을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불량률은 기타 조건에 상관없이 기타 조건 3번에 보시면 모든 수치는 컨트롤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 기타 조건 3번과 관계없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는 보고서에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고는 불량률이 1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품질 불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비고, 콜론, IIF 가로 열어주시고 불량률이 크거나 같다. 10 5%면 0.15를 적어 주시면 되죠. 콤마 분량률이 15% 이상이면 품질 불량을 적어 주겠습니다. 15% 이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연속 두 번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처리 조건 1번에서 제품명별로 오름차순 정리한 후 같은 제품명 안에서는 모델명에 오름차순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고서 마법사를 만들 때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필드를 만들었죠. 실행을 눌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를 해주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쿼리 1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주시고 쿼리 1을 사용할 거죠. 제품명부터 비고까지 모든 내용이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명 별로 오름차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품명을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은 기본값이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명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다음 제품명 안에서는 모델명에 오름차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델명에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처리 조건에 7번 8번에 보시면 제품별 각 항목 합을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총보류량 총재고액, 불량률이 모두 합계로 되어 있죠 요약에 총 재고액이 없네요. 쿼리 1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소. 쿼리 1을 보시면 총 재고액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제품명, 모델명, 정품 재고량, 총 보유량. 총재고액이네요. 총재고액을 적어주시고, 콜론 가로열고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이제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까만색 화살표일 때 클릭하시고 흰색 화살표가 되면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눌러서 내용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제품명을 더블클릭 다음 모델명을 오른차순 해주시고 요약 옵션에서 정품 재고량에는 합계가 없죠 총 보유량 총 재고액 불량률에 합계가 있기 때문에 총 보유량 총재고의 불량률에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합계 아래에 보시면 총평균의 값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개의 항목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고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하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적어 주시고 제목 밑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서 밑줄 제목은 16 정도에 이미 서체를 하라고 했죠 16 이라고 안했고 16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20 이라는 글자 크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해 주시고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 줄은 페이지 머리 그리고 여기 xx가 나오는 입 영역은 본문의 영역입니다. 제품명을 선택해주시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본문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제품명 머리글의 공간은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요약은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총 합계는 필요가 없죠.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나 w 도 필요가 없죠. 선택해서 지워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백은 완전히 붙여주시고 평균을 아래로 내려서 총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모델명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합계와 총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모델명 밑에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정품 재고량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죠 정품 재고량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른 쪽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약간 안으로 넣어 주시면 보기에 좋게 나오게 됩니다 총 보유량, 총재고의 분량률을 순서대로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총 재구액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분량률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비고도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 위를 눌러서 위쪽으로 붙여주시고 여백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면 보기 좋기 때문에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보고서 머리글은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페이지 머리글도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 본문에서는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제품명 바닥글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흰색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합계 영역에 색깔이 들어갔죠. 그리고 불량률이 백분율로 표시되지 않았죠. 그리고 테두리 선을 바꿔 주셔야겠죠. 그다음 총 보류량도 정품 재고량처럼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을 주시고 확인.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 주시고 정품 재고량을 조금 옮겨 주시고 총 보류량도 크기를 조금 줄여서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불량률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불량률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에서 백분율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자리 수는 두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총 보유량과 총재고액이 있는데 아까 소수 자릿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범위를 씌워 주시고 형식에서 0을 해주시면 소수 자릿수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범위를 씌워 주시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바닥글을 선택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총 보유량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오른쪽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고 맞춤 오른쪽 선택해 주시고 맞춤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불량률을 선택해 주시고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비고를 선택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선을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Ctrl C, Ctrl V,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 선두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 Ctrl C, 제품명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Ctrl V 합계를 선택하시고 방향키 위를 눌러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선의 길이가 제품명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짧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 두개를 선택해 주시고 너비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15로 바꿔보시고 엔터.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길이를 16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키보드로 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Ctrl+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Ctrl+V 아래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두께에서는 조금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선을 선택해주시고, 테두리 두께를 ept로 바꾸겠습니다. 작성 일자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작성 일자로 적어주시고 콜론 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에 는 데이트를 적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서식에서, 글자색은 검정 텍스트 1, 작성 일자는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 데이트는 왼쪽 정렬을 하면 서로 바짝 붙게 됩니다.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 주시고, 총재고액1의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통화로 바꿔주시고 키보드의 Shift키를 눌러서 내용을 조금 안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조금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분량률과 비고도 Shift키를 눌러서 위치를 조금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고의 선이 끝난 다음에 작성일자가 오기 때문에 오른쪽 경계 끝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 선의 끝을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